그렇게 한다고 향우이가 나올 수가 없어. 향우이 아프대. 친구가 아프대. 친구 아 아프다는 거야. 여보세요, 여보세요, 일로 오세요. 벨라. 놀고 싶어. 벨라. 엄마 가 친구 아프대. I love you. I love you. 찬파